가시죠. 아니야 장태리야 응. 아가씨 아니야 아저씨 아니야? 응 장태리야 아저씨 아니야 장태리야 장태리야 장태리? 아니야 장태리야 응야 장태리야? 응. 롯데리야? 아 어? <웃음> 장태리야 장진수 데님 어, 어. <웃음> 내가 좀호집을 해. 문 아? 닫은 거 아니야? 문 아? 닫은 거 아니야? 아. 열어볼까? 열어봐? 응. 이거 뭐지, 떠나? 잘 되는 아지잠깐볼게아 이거 뭐야? 엄마, 나가 <웃음> 봐서 머리를 둘다 똑같이 하니까 테리도 머리가 왠지 풍성해 보이는 것 같은데? 나는 그럼 이제 테리는이랬 <웃음> 맞아 아내가 비었지 <웃음> 헤리는꽉잡고 아내가 비었고 나 이것도 어렵다 봐봐 이것도. 콧구멍? 맞아 이렇게 지우시 들어갈 것 같은데 시우시 들어것같코 어, 구멍일 것 같은데 코니까 코일 것 같은데 콧구멍 함 구멍이란 뒷말이 나오니까 그.. 시옷.. 어머.. 콧구멍이 왜 어머, 콧구멍을 찌르면서 말하냐? 시옷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걸 쓰는.. 그래서 책이 중요한 거야 책을 많이 보면 아..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외우기만 하면 돼 열번 쓰기가 아니라 쓰기야 여기 쌍우시옷 나 아, 쓰기인 줄알았는 어, 쓰기, 쓰다 글을 쓰다 이런 걸 쓰다 라고 쓰는 거야 콧구멍이 지러나? 보이는 돼지가 다리에 꼬리 좀 봐. 꼬리를 봐. 응. 포동포동 돼지야. <웃음> 포동포동 해리야. 뭐 이제? 두고 두고 두고 두고 두고 두와 두고 두고 두, 두, 두, 두, <웃음> 두, 두, 두 진짜 고 두고 두고 두고 두고 두고 두고 두고 두고 두, 두 <웃음> <웃음> 상태. 엄마보다 글씨도 잘 쓴다. 이야, 야, 야, 아니야, 야, 아니야, 야, 아니야. 아니야. 너무 시끄러. 아니 지훈이랑 우누라. 어안 들려 너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니 들릴 거야 울 거야 집에. <웃음> 야, 아주, <웃음> 아주, <야>, 아, <웃음> <웃음> 아 시끄러, 시시시아 <웃음> 야, 여기 옆에, 옆에 파줄 수 있잖아. 맞아. 어. 괜찮을 수 있어야 돼. 어. 너 너무 시끄럽다고 벌금 내라고 그래. 맞아. 어. 벌금은 우리 집에 없어? 벌금이 뭐야? 벌금. 돈이야 어, 돈도 있고. 우리 집에 돈이 없잖아. 도, 돈, 돈 없으면 날다람쥐 인형이랑 길쭉한 강아지 인형이랑 줘야 돼. 아, 안 돼. 그러니까 안 조용히 해. 해야 돼요. 차가워. 알겠습니다. 차가워. 난 자꾸 어, 자꾸 이게 반복어 짬자. 주전이 있고 주전이 있죠 어 뭐야? 손잡이 있고 주전이 있죠 아니야? 하나 둘셋넷 나는 잡고 뚱는 안주전자 <웃음> 대단하다 <웃음> 테리보다 키가 큰거 같은데? 혜리보다는 해리, 작고 테리도 올라와 보세요. 보세요 테리랑 여, 더 앞으로 와봐 <웃음> 어왜 째려봐? <웃음> 어너가더 작은 거 같기도 하고 큰고같기하고 날라차게 해 봐. 날라차게. 해봐.